영광노를 지켜라 낭치를 꺼내라 날과 허름데 보이지만 우리 의원이 쌓여있다고 <웃음> 철과 흐는 필요없어 재료는 오직 아크라시더 힘차게 부들겨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게 면돼 심각해지지 말고 조금의 불안감도 비춰지면 올라내 우리들의 즐거운 바호 소리에 대포을 맞춰 가득 망치 치유. 소리 전설의 걸작 탄생한다네 c h 탄생한다네, 치유. 탄생한다네. 무기는 그냥 강력하기만 한게 아니에요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에센스 그걸 바운트가 만드는 건 넌센스 누가봐도 인기는 <웃음> 로맨틱 자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망치질의 템포를 맞춰 모두 하나가 되어요루 하나가 되어요 한로국